너무 가벼워. 발색도 지려요. 픽픽픽 최애 정팀이될수 있을지 트롤롤롤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옹앵진옹앵 ]입니다. 페리페라에서 페리페라에서 잉크 스틱 세럼 두 가지 신상 컬러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신상 컬러 두 가지 촉촉일 립스틱 두 가지 벨벳 틴트 두 가지 총네 가지 컬러가 신상 컬러가 나와가지고 오늘 발색 리뷰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를 켰고요. 바로바로 바로 틴트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잉크 스틱 세럼은 06번, 07번 두 가지 컬러가 새롭게 나왔고요. 11,000원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잉크 더 에어리 벨벳 틴트 두 가지는요. 16번, 17번, 9,000원으로 출시가 됐고요. 립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에 나왔던 제품들이랑 동일하고요. 향도 동일했습니다 잉크 스틱 세럼의 제형은요 전체적으로 쫀득하게 고발색으로 올라가는 촉촉일 립스틱이고요 잉크 더 에어리 벨벳 틴트는요 정말 정말 부드럽고 얇고 매끈하게 발리는 그런 블러 틴트예요 전체적으로 컬러들이 굉장히 존재감 있는 컬러들입니다 착색 같은 경우에는 잉크 더 에어리 벨벳 17번 최애픽템을 제외한 제품들은 착색이 거의 없는 편이었고요 최애픽템은 착색이 조금 진한 핑크 컬러였고요 어차피 핑은 없었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촉촉이 파니까 촉촉이 립 먼저 보여드릴게요. 페리페라 잉크스틱 세럼 06번 로즈 웨이브. 로즈 웨이브. 발라줄게요. 확대 확대 확대. 한 코턱. 06번 로즈웨이브 컬러는요. 살짝 의톤 다운된 말린 장미 MLBB 컬러인데 회기가 살짝 들어가서 웜톤 분들보다는 쿨톤 분들이 바르시기에 좋은 컬러지만 요거는 솔직히 웜톤 분들이 바르셔도 막 그렇게 뜰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약간의 회기가 섞인 핑크라서 매력적인 컬러인데요. 로즈웨이브 컬러는 덧바르면 더 덧바를수록 더 컬러가 조금 더 탁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발라주시면 생얼에도 바르기 적합한 그런 컬러예요. 이 로즈 웨이브는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지만 웜톤 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컬러다. 붉은기 하나 없는 그런 MLBB 핑크 컬러예요. 다음 컬러는 내가 싫어하는 오렌지. 내 머리는 왜 이렇게 짧은지. 07번 코랄랄라. 코랄랄랄라, 트랄랄랄라, 트랄랄라, 트랄랄라, 트랄랄라. 페리페라 장명 센스 짱이야 진짜 거의 에뛰드급 이제 괜찮아 그러려니해 요거는 플립보다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더 예쁠 것 같아요. 코랄랄라 컬러는요, 네이밍 그대로 코랄 컬러인데 핑크보다는 오렌지 쪽으로 조금 많이 치우친 핑크 컬러도 조금 가미가 돼 있지만 누가 봐도 오렌지 컬러예요. 요 느낌은 뭔가 상큼함과 그윽함의 중간 정도에 있는 빈티지한 오렌지도 아니고, 상큼한 오렌지도 아니고 딱그 상큼함과 분위기 있는 딱그 중간의 오렌지 컬러라서 데일리로 사용하시기 좋은 코랄 오렌지 컬러예요. 하지만 자칫하면 살짝 김치국물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딘가 모르게 또 보면은 핑크 느낌이 있지만 사랑해요 페리페라. 콜랄랄라. 코랄랄라. 잉크 스틱 세럼 촉촉이 립스틱 두 가지 보여드렸고요. 목이 긁어가지고 너무 빨간해졌네. 잉크 더 에어리 벨벳 16번 최애정템. 내 최애정템이 될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발라줄게요. 음 부드러워. 너무 가볍고. 너무 블러리 해가지고, 조금만 발랐는데도 지금 입술 되게, 이렇게 블러 처리한 것처럼, 우리 포토샵 할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망가뜨려 놓는 거 알죠? 입술 질감 대박이야, 지금. 한번더 발라줄게요. 요 컬러 너무 예쁜데요 파우더를 찰게 부셔 가지고 수분이랑 섞어 가지고 내 입술에 쫙 얹어 놓은 느낌인데 제가 즐겨 쓰는 컬러는 아닌데 이 질감이 너무 좋아 가지고 입술만 보면 굉장히 예뻐요 꽃잎이 물들 듯이 요 립으로 얼굴 안색이 굉장히 밝아지고 환해졌죠 핑크 코랄 컬러인데 화사한 코랄 컬러라서 봄 원분들이 바르시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냥 손으로 쏙쏙쏙싹 하면은 오버립하기도 너무 좋은 제형이야 17번 최픽템 픽픽픽 좀 두려운 컬러야 픽픽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난거 머는. 핑크에다가 얼굴을 포샷시 화사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예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과 조금 동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 컬러도 솔직히 저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는 아니거든요. 저랑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아, 아쉽습니다. 너무 가벼워. 발색도 지려요. 페리페라 신상 컬러 네 가지 제품들 다 보여드렸는데요. 역시나 컬러 맞지, 발색 맞지 페리페라. 정말 정말 컬러도 예뻤고 발색도 미쳤고 하지만 저에게 어울리는 컬러는 별로 없었고 오늘 립도 오늘 옹행이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